영어 디보장을 할게. 세 명이가 할수 있는 거, 세 명. 음. 야, 근데 요새 뭐지? 블리자드지도 보이게 하는 방법은? 하늘에서. 근데 이 아저씨 보라색이냐? 뭐가? 이 아저씨 안경은 보라색인데. 아그 아저씨 그그 그 아저씨 약쟁이야. 약쟁이. 요술가루가 뿌려진다. 약을 얼마나 했으면? 이 GD랑 같이 한 거야 이거. <웃음> 아하하하 오오 디 오우 쉣 오우 쉣야 혈암마라톤 할래? 혈암마라톤 혈암마 3명이서 되겠나? 노이루제거했나 혈암마라톤 공방 파볼까? 혈마는 3명이서 좀 그렇다 오케이 공방 파자 그럼 공방 아 공방 그럼 되지 뭐 그러니까 야, 아니 면 협동 캠페인 같은 거 몰래? <웃음> 야, 제가 그거 레더관. 안, 네, 안 레더 안될 거야. 밀리 맵이 안 되잖아. 그냥 이건 단체 협동 맵이다, 캠페인. 그래 우리가 우리도 해본 게임이. 아마도 모르겠다. 아마도. 뭐, 아 해본 거야, 봐. 캠페인이라돼 있는데 뭐 뭔지 모. 르 응. 왜왜 <웃음> 진인 대기실 입장소에서 멈추냐 어내방 네 파서 좀 기다리자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 쟤는 기 기억하... 잠깐만 야 야! 야이번에 내가 당근해야겠는데? 나이연패했다 <웃음> 어? 아니, 보석 개수가 가장 많은 저 여자도 당근을 해라. 동건이 토르, 초록색 해라. 음. 한 놈은 초록, 닌 이파리다. 아, 아, 아, 너, 너 그거다. <웃음> 보석 개수 꼴찌. 어, <웃음> 너 당근 이파리다. 너무하다. 초록색으로 해라. 아꾸지 않겠다. 야, 나, 야, 나도 이연패에서 당근 했잖아. 어. <웃음> <웃음> 너이 녀석, 너도 당근해라. 당근은 하지 않겠다. 빨리 당근해라. 아, 당근 해라. 빨이 해라. 스타를 끄겠다, 당근해라. 어차피 곧끌 거잖아. <웃음> <웃음> 그럼 니 어. 네 초록색으로 바꾸면 빙규컴에도 COH 까는 걸로. 오 아, 스타 꺼야겠다. 아 꺼야겠다. <웃음> 아니, 초록색 꺼서못하게저못하게 야, 너안 해도 돼. 너 그런 거안 해도 돼. <웃음> <웃음> 아. 아, 마우스 초록이 올리고 있었는데, 아깝군. <웃음> 시작하자. <웃음> 하고 안 깔면 되잖아. 되겠지. 이 정도면 되겠지, 뭐, 시작하자. 응. 음. 오케이, okay, 나 중간에 꺼야 되니까. 시작하자. <웃음>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. 그냥 달려라. 뭐 하는 거야? 그냥 존나 달리면 돼. 시작하고 나서 저글링 나 그리고 음. 자살하고 음. 싶으면 F3 어 이거... F3으로 자살하면은 음. 다른 애로죠오 근데 무정 무정윤이 나오면 안 된다. 혹시 이거 톰도 나오나? 안 나올 것 같다. <웃음> 아쉽다. 톰 어, 나올 수 있다. 톰만큼 악랄한 거 나올 수 있다. 다섯 바퀴만 나가 달려 야나안 보이는데. 총 한... 성한이 큐노르면 빨리 달릴 수 있다 어 아, 진짜? <웃음> 야 나는 내... 그게 안보여 어얘인가보네어내거 뭐야? 얘 아니야? 어? 에이... 야나내게 안보여 너너 왼쪽 위에 있어 아 요거구나 초벌링인데 <웃음> Q 누르면 안된다 Q는 뭐야? 야 안감.. 야 안감이 실화야 감... 시작부터 안감이 걸리네 개빡치네 아... 이거 이래 하는 거네. 아, 처음 알았다. 넷, 네, 세, 오 오징어? 오, <웃음> 야, Q 눌러도 오징어? 되나? 야, 오징어 가나 뒤지겠다. 야, 이거 혹시 팀킬 못하나? 어? 아, 팀. 그... 팀 아니다. 팀 없다. 이 게임에 팀 없어. 아, 킬 못하나, 킬. 어, 킬할수 있지. 오. 공강어어 있는 애로 어할수어어어나 죽었다. 어어어어어 yeah. 나쁜 거라는데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갔어 <웃음> yeah. 아, 나여기어죽었어아여어 있네. 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옳지, 아. 꿈틀꿈틀. 아, 나, 나, 나, 야, 나 파인애플이 걸어다니는데? 아, 나 통과 체력 존나 %네. 높음. 야, 너, 너그쪽 가야 돼, 그냥. 어, 스, 스킬 쓰면 안 돼? 스킬이 뭔지도 모른다. 어, 뭐야? 아, 아. 어. 그 자동차에 치였다 아. 잠깐만. 저 모선 대가리 딱! 아, 자동차에 치워도 안 되나? 아, 진짜 자동차근데 이거? 또 자동차에 치웠는데? 치면 뒤진다, 저거. 뺑손니 차량이다. 저, 그 똥고양이는 자동차 치면 뒤지니까 아 야, 저, 저거. 저 앞에 아에가한 비행기 있다니까. 저거한테 큐스면을제 불쌍해진다. 왜? 야, 이 큐베는 뭐야? 우와... 큐베는 뭐야? 아! 얘가 왜 있어? 야, 자꾸 일본어 나와. 아, 들이 네. 시국에. 이 시국에 이런 게왜 나와? 야, 오징어가 사람 다 죽여. 야, 잠깐만. 곧 나왔다, 곧 나왔다. 숨어, 숨어, 숨어, 숨어. 공격해는데 야, 부서졌다. 뭐야, 이거. 22. 뭐야 이건? 이건 뭐야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안느꼈다 오케이, 안느꼈다 야, 이 비행윤, 이건 개, 뭐야? 야. 어? 야. 어, 어. 저 오징어 한대 쳐, 오징어 한대 쳐. 오징어가 안 보여. 아, 요거. 어, 저 오징어 같은 거한대 때려. 그렇지! 아니, 죽여도 되나? 아, 그냥 여기서 나 죽이면 안 되나, 사람. <웃음> 꼼짝꼼짝. 아, 나, 나, 니는안 때릴게. <웃음> 오케이, 이미, 깜빡. 이미 꼴등이 길에, 다른 애들이나 죽여야겠다. 꼼틀꼼틀. 꼼틀꼼틀. 꼼틀꼼틀? 꼼틀꼼틀? 꼼틀꼼틀? 꼼틀꼼틀로는 통과가 안 된다. 꼼틀꼼틀? 으하하하! <웃음> 아, 귀찮아, 꼼틀꼼틀! <꿈틀꿈틀>. 꼼틀꼼틀 <웃음> <꿈틀꿈틀> 차에 지었다 <웃음> 아 <웃음> 예상 외 이동속도? 아, 이거 왜. 나 여기서 그냥 사람이나 죽일래. <웃음> 옆레인개 <있는> 넘어가야지. <웃음> 뭐야. 개평이. 안 되네. 아, 심심하다. 나 이래서 거. 너도 느려져. 느려져, 임마! <웃음> 아이유의 마음으로. 야, 여기 누구 하나 안 오나? 누구 하나 좀 죽이자. 어 공격한다. 무이고야 <웃음> 프로턴킨 하나 부사도 되나? <웃음> 뭐야 갑자기 갑자기 장애물 부순데 얘가. 뭐야 너왜 너 이렇게 착해졌어 이거... 갑자기? 빨간색이야. 장애... 야이야 착한 짓 하면 안 돼. 뭐? <웃음> 그냥 부수면 안 돼. 뭐? 어... <웃음> 아아아 아, 아. 야 덕구가 인성질한다. 왜? <웃음> 어, 파인애플, 안 죽는다. 파인애플, 덕구가, 덕구가 맵에 자꾸 거미줄 친다. 파인애플. 야, 나 파인애플이다. 안녕, 파인애플. 파인애플 안 죽는다, 사실상. 나 진짜. 차에 치면 너무 높아서. 근데 암살 같은 차에 치는 거안될 걸? 차에 치면 안 될걸? 차에 치면 즉사할걸. 아, 진짜. 나는 안 죽는다. <웃음> 아, 나, 나 죽냐? 야, 야, 나 <웃음> 공중 일이아냐 공중요시 <웃음> <궁중윤신인데> 내 차에 지었다. <웃음> <웃음> 바퀴. 아이씨. 오랜만에 본다. 땅콩 뭐야 근데? 알 수가 없군. 나 죽고 싶은데 자살해야지. 예. Yeah. <웃음> 어. 자살 나쁜 거라는데. 야동거마 일로 와. 야야 크고 아름다운 걸로 바뀌었다 나. 너가 일로 와.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. 야나 크고 아름다운 걸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는? 짱그나. <웃음> <딴근아. 웃음> 지겨랄짜지롱짜 민규 이 크고 아름다운 거는 뭐 없나? 아아 아, 아. 어 잠깐만. 야 잠깐만. 이게 나와? 이게 나와? 흠. <웃음> 오케이, 미사트를. 피. <웃음> 너 no 잠깐만, 아, 잠깐만. 드러... 야, 잠깐만. 드러... 행길, 가... 아, 이게 너로 길어. 아, 이게 너무 길 너들은 나의 부서였다. 남의 거부수게네 거랑 부수게 오케이, 조심히 가시오. <웃음> 내가 남의는 못 가게 할게. 나죽었는데 너무 느려서 죽었어. <웃음> 가, 갔다 오시오. 예. 아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왜 공격하냐? 맨들, 왜 공격, 맨들, 공격 맨들. 마. 야, 야, <웃음> 공격하지 마. 야야, 공격하지 마. 로보트, 형님. 나도, 나도 야, 아, 눈, 눈, 템바렛 야, 이고안 돼. 안 돼, 콩벌레에서 병신으로 전직했어. <웃음> 야, 이 로보트 너무 맘이 든다. <웃음> 안 나가는 불멸자. <웃음> 야, 로, 야, 로보트 빨리 저 바퀴벌레 죽여, 어. <웃음> 야질것 같은데. 야질것 같아. <웃음> 난 그냥 죽일 거야. 난 그냥 죽일 거야. 또. 야 이기나 이거? 응. 가전 사다나. 아. 응? 오케이 인성질 준비. 아, 야이, 야이, 야이 비기 누구야? 누가? 누구야? 아이, 비행기가. 나 <웃음> 그냥 죽일래. 야, 파인애플이다. 못 죽인다. 땅콩, 뒤지지 않는다. <웃음> 야, 여기 있는 게, 계속 죽여도 뭐? 되나? 뭐? 아, 동동장 죽으면 되는데. 아, 쟤가 지점 봐보 폭탄 던지는 거 꿀잼. <웃음> 나도 인성질이란 걸좀 해야. 야 위치 바꾸면 아. 뭐냐? 아. 말 그들. 아, 나 아. 아, 누구랑 바뀌었냐? 아, 아 파란색 죽여버릴 거야. 죽여라. 좀... 뭐야, 아 있다. 파란색 죽여버릴 거야. 야이 키... 오징어는 어떻게 쓰는 거냐? 뭐 잡아먹나 오징어는? 어. 어. 어 잡아먹는다. 야 파란색 잡을까? 파랑, 파랑 너 죽어요. 나 못하는 게 없지. 나 <웃음> 내버렸다. 알아들었다. 내가 덕고너 여기... 위치 바뀔 것 같은데? 뭐야 이게? <웃음> 야,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? 여기 가만히 있어서 죽이면 되나? <웃음> 아. 아니 씨, 왜 나한테만 이래, 이들끼지 야, 니도 큐베냐? 그 와중에 아니, 저 빨간 어딨어? 큐베야 뭐, 뭐야? 잠깐만, 뭐라고? 이 시국에? 뭐야, 이시국개 맞어? 이시국개 1부모 하 캐릭터? <웃음> 사라주라 안돼! 안돼! 빨리 가! 빨리 가! 오케이, 살았어 저건 못 죽이겠다. 너무 빨라. 곰틀곰틀이다 나는 전부. 이거 일곱 바퀴 어대 아, 어, 민규 다 죽이면 안 돼. 빨간색 조져야 한다. 어, 야, 얘, 얘는 경기장 막 넘어가는데. 어. 파인애플. 맷집 하나는 정말 대단한 바인애플. 아, 너네? 오케이. 맷집 만 좋은 바인애플. 요, 이거... 자. 아, 잘 가. 위에 있는 건아야 반갑다. <웃음> 어, 야, 야, 야, 쏘지 마, 쏘지 마. 근데 왜 거기 있습니 어, <웃음> 죽이려고 누구 하나. <웃음> <웃음> 상대 오는 타임에 맞춰야 고 야, 빨간 거 들어가는데. 빨간 거돌줘야 한다. 죽일 수가 없어 백야 빨간 거 통과했어 아야나 통과. 어느 세월에 가? 애벌레스 씨바 축지법 미친놈이다 아 애벌레 언제가? 언제 <웃음> <웃음> 야 벌레스X야 나도 애벌레거든 언제가 있을까? 야, 얘는 뭐냐? 슈 옵저버인데. 아이씨. 아, 걔 그냥 빨라. 어... 걔 그냥 빠르네. 자살이다. 어. <웃음> 너이 녀석 인성질을 빠트렸구만. 근데 해줘야 되잖아. 빨간색 한번더 가면 끝난다, 게임. 그러니까, 해줘야 어? 어? 야, 야, 내가 살면은 빨간색 점수 깎을 수 있어. 어? 점수 깎아줘. 어. 아, 잠깐만. 저것은. 저건... 야, 외로운 인간은 뭐야? <웃음> 야 외로운 인간 어떻게 쓰는 거야? 도망가 거예요? 도망가 도망가! 외로운 인간 어떻게 씀? 걔는 사람하면 니한테 데리고 오는 거야. 그럼 어떻게 되냐? 잠깐 초록색 듣고 가면 안 돼. 사랑해. 빨간 거 없네. 어 그대로. 으아아아아아아아악 <웃음> <웃음> 거대 꿈틀꿈틀이다. 어젠가 빨강 고통받을 줄 알았어. 야. 노란색깔 마이너스다 <웃음> 난 안한다 이거 <웃음> 하늘에 나는 꿈틀꿈틀자 빨간색이 들어가려고 할때 바로 탁죽여버리겠다 그냥 대가리를 그냥 깨라 오, 대가리를 그냥 난 자살할래 <웃음> 자살이 안인 잉정사 버틸 수가 없다 자, 야 <웃음> 뭐야 자꾸... 끈끈이 왜 이렇게 느려져? 죽일 수가 없다. 알았어. 야, 실패장 넘어간다. 빨간색깔. 암살 못 하려고. 아, 아잘 설마? 봐. 잘 설마. 봐. 제대로 각 떴거든. <웃음> 자 친구, 위치 좀 바꿔 주실까? 어, 나도 떴다. 내가 놀고 있을게. 반갑다. 야, 왜, 나, 야, 왜, 나한테, 왜 나한테 미친놈 야, 파라노한테 해야지, 병신. <웃음> 에이스 견제한다, 이거지? 새끼, 이거. 에이스를 견제하는 게 정상인 거다, 대출오 어, 호라이, 새끼, 이거. 어, 그딴 식으로 나오겠다, 그거지. 어허. 갑자기 잘나가서 송수를 친다? 어, 어차피 우승은 안 돼, 말이야. 난 진로방에 낳게어 야 어어, 빨강아 누구를... 너 열심히 가있어 누구를 보낼까? <웃음> 우리 아, 빨강이 열심히 가있어 아신다 빨강이 열심히 가 쓰레기 열심히 가 우리 빨강이 내가 글러가야지 아, 들어갔어 우리 빨강이 열심히 가 이게 더른 우리 빨강이 거야. 열심히 가야 게임 끝나겠다고? <웃음> 우리 <웃음> 빨강이 아이고 우리 빨강이 열심히 간다 아이고 빨강이 나도 가야 가야 가야지 <웃음> 그리고 아, 죽일만 하네 어. 내가 게임 내가 이길 아 미친 굿아나 파랑이 한번만 죽이고 끝내려라 했는데 <웃음> 나 두바퀴 날 먹겠어 개꿀. <웃음> 날로 그러면. 먹었어